세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엄청 길게 늘어나네. <웃음> <웃음> 어, 엄마 나도 고집어 엄마. 언니 나도. 아이 미모 걸려야 돼. 아니 저 잠만 있다가. 가만 이쪽 가만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. <웃음> 여기 회사에 지원을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죠? 어디 여기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오셨죠? 나는 언니, 여기는 성이야. 성이라고요? 그면 무슨 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? 공주야. 아 공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? 공주가 되실 수 있나 한번 볼게요. 제일 잘하시는 게 뭐예요? 예쁜 거예요. 뻔뻔한 게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? 뻔뻔함을? 뻔뻔데요 <웃음>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세요? 네. 집에 거울 없으세요? 집에 거울 있어요. 거울 있는데도 예쁘다고 생각하세요? 자신있는 표정을 한번 해보실까요? <웃음> <웃음> 그게 뭐야? <웃음> 다시 다시 알았어 어, 편집할게요 자신있는 표정 해보실게요 <웃음> 그게 뭐예요? 엄마 때문에 웃어 라 포즈 우와 무슨 모, 모델 같으신데요? <웃음> 어머, 멈춰있어. 멈췄어. <웃음> <웃음> 어, 결과 말씀드릴게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탈락! 나오세요. 다음 회에 볼게요. 아,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어머, 고거 물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나빗살이야. 4살. 네 너요. 이름이 뭐예요? 장태리장태일요 네. 존댓말 해주세요. 저는 공주요. 공주 하고 싶어서 오셨어요? 내가 공주예요? 아, 제가 먼저 하고요. 공주 하고 싶어서 오셨어요? 네. 어 그러면 테스트가 있어요. 공주의 걸음걸이를 우아한 걸음걸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. 거, 걸어? 아, <웃음> 아니 그거 왜걸음걸이요 걸으시라고요. 워킹. 따라, <웃음> 포즈. 반 시? 어 따라하는거 반칙이에요 혼자만의 독자적인거 하세요 아니 오늘 동무하고 있는거 나한테 따라하 안돼 나라하면 안돼 볼게요 한번 볼게요 멈춰보세요 사진 찰칵 찰칵 찰칵 찰칵. 윙크 <웃음> 윙크 윙크할 때 입은 가만히 두셔야 돼요 빵야 빵야 윙크하면서 빵야 빵야 빵야 이렇게 언제 들어 탈락드릴게요 가세요 아 싫어 시어어 잘! 귀에 또 드릴게요 가세요 쉬어! 윙크 한번 해보실게요 윙크 하는 거 볼게요 윙크 한번 해보세요 빠냐 빠야 어, 너무 느끼하네요 너무 느끼하지 말고 깜찍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상큼하게? 빠냐 빠야 윙크 한거 맞아요? 오린저희더 음. 크게 뜨셔야죠 빠냐, 빠냐, 빠냐 나 원래 못해 나 원래 못해 <웃음> <웃음> 탈락 원래 경비원이거든요? <웃음>